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이트조조입니다 요번 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될 거란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교육들을 고객사들한테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 모이에킹 컨설턴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교육들이 대체 어떤 교육들을 할, 하가니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 이게 발표 능력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모이에킹 뭐 컨설턴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객사 서비스, 뭐웹해킹 이제 모바일 에킹, 뭐 IoT 에킹, 뭐 자동차 해킹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한 대상으로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거란 거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취약점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보안 가이드가 기재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사 쪽이라고 한다면은 보안 담당자 분들도 있을 거고 개발자 분들도 있을 거고 운영자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고객사 분들이 많을 건데 그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어 알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게 하나의 이제 교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이제 담당자 분들이 어떤 담당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들을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들을 하게 돼요. 개발자분들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드신 분들이죠. 물론 이제 앞에 기획자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협업 분들도 다 많이 있겠지만은 개발자분들이 직접 이제 코딩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코딩에 대해서 저희가 시켜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킹 뭐 진단 후에 그 결과보고서 기반으로 보통 공, 그 교육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어,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표준적으로 나온 그런 교육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기사 쪽에서 나온 가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런 기관 쪽에서 나온 그런 가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컨설턴트들 그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그런 가이드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교육은 현재 이 모이에킹을 수행을 했던 그 서비스 대상으로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는지. A라는 취약점들이 나왔으면 그 A라는 취약점에 맞는 시켜코딩이 있을 거란 것이죠 만약 SQL 인젝션 여러분들 웹패킹에 대한 용어들을 좀 아시다면 은 SQL 인젝션이 나왔으면 SQL 인젝션에 대한 방어 방법들은 시켜코딩이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정들이 좀 필요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권한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우리가 웹방화벽이나 IPS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 영역별로 어 가이드들이 다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한다면은 바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그 다음에 보안 설정 예, 간단한 보안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죠. 만약 그 모이킹 컨설턴트들은요. 그 회사의 이제 밖의 부분만 이게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와지고 우리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모이킹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대충 추측은 됩니다. 음, 추측은 어떻게 어, 코딩이 되어 있는지 공격을 하다 보면 은아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을 거구나 라고 추측이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 모의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코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스템 침투하기까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은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하는 것이 자신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바로 코딩을 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비라는 방법에 대한 보안 코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개발자 분들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요청사항들을 잘 적어놨다가 그 바로 즉시 답변을 못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에 또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런 일정들을 잡고 다시 또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가서 이제 가이드들을 어 제공해 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발표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 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런 요청사항들이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요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 그런 것들을 경험을, 어, 쌓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신입분들이, 신입 컨설턴트들이 갔을 때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무조건 다 잘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전에 있던 컨텐츠만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려 보면은 개발 때 특히 이제 그 개발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가 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뀝니다 웹에서 웹 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 버전으로 나왔던 그런 보안 가이드나 교육 자료가 있으면 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야 고객사들이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안 담당자 분들한테 교육들을 이제 어, 합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담당자예요 여러분들이 중간 보고서를 하던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던 이때 이제 보안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보고를 할때 그냥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바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취약점 도출 원인들 어떤 식으로 왜 나왔는지 이게 어떤 이유인지 이 서비스에서 특별하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보안 가이드들을 같이 또 이제 제공을 해주야 하는 것이죠 어, 이 보안 담당자 분들하고 모이킹 컨설턴트하고 차이점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모의킹 컨설턴트가 준 보고서를 받으면은 물론 이제 모았다가 한 번에 개발자분들한테 최종 보고할 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은 주 단위로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 핫픽스 당장 수정을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일로 이제 우리가 보고를 개발자분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개발자분들한테 전달을 할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안을 가이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안 담당자도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에 보안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번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컨설턴트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험들을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글을 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보안 컨설턴트를 제가 하면서 만들었던 보고서 장수만 하더라도 정말로 많거든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글쓰기를 할 때도 보안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을 더 이제 풀어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또 당연히 이제 궁금한 부분들도 있다란 말이죠.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원인들을 어, 이해를 못하는데 좀더더 보강을 해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또 보고서에다가 좀 이렇게 어, 좀 반영을 할수 있는지 이런 요청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안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는 이후에도 내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컨설턴트가 프로젝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다 발표를 하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발자하고 운영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유사한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면 은또 거기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가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매번 마다 문, 뭐가 이제 보안 이슈가 있을 때 컨설턴트를 불러서 그 비용들을 쓸 수는 없어요 보안 담당자가 그 뒤부터는 예, 뭐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요청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안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왜그냐면은 이제 보안담당자가 다모이이킹을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담당자가 모이이킹도할수 있고 어떤 개발능력도 어 굉장히 뛰어나시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다 커버를 하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다 커버를 하십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정말로 나중에 보안 담당자가 정말 궁금증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옛날 거라고 한다면은 한 2년 3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성향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 시간을 사용하던 아니면은 비수기 때 업무 시간들을 활용을 하시던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업데이트 할 필요는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 자료도 분명히 업데이트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전사 대상으로 전사 임직원 대상으로 아니면 직무별 보안 교육들을 이제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꼭 모이에킨 컨설턴트가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여러 이제 관리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 이외에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최신 해킹 동향 같은 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같은 거를 기반으로 좀 교육을 할 때는 모의킹 컨설턴트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그러면 더 정확하게 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전사 대상으로 할 때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기본적인 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면 전사 임직원분들이 다 해킹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된 것을 이제 해킹 관점에서 이렇게 시연 동영상이나 좀 쉽게 좀 풀어 볼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들어가면은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전사 대상이나 그 다음에 직무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개발자 분들도 있을 거고 운영자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직무별 보안 교육들이 이제 요청 사항들이 보면은그 수준에 맞게 자료들을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발표할 때도 당연히 직무별 대상에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는 수준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교육들이 막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라고 한것즉 어 나는 이제 발표 발표가 지금 현재 약하다. 발표 능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건데 필수예요. 하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킹기 뭐 컨설턴트만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담당자, 보안 담당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영역들을 하시게 될 건데 어,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필수이죠.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그 다음에 어, 작은 어, 조직에서 그 다음에 큰 조직으로 이렇게 점점점 고객 서비스들이 변화를 할때 그것들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